어, 저번에 우리가 엄청나게 큰그 뚝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뚝지 집을 꾸며 줘야 돼요 어항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으로 모래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어항에 넣기 좋은 이런 자갈이 나오네요 어. 딱인데? 뭐야 이거 금 아닙니까? 금? 뭔가 엄청 노란색인데요? 오 진짜 금처럼 생겼어요 금 아닌가? 진짜 금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1위 금처럼 생긴 게또 있나? 요런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좀 많이 노란색인데요? 아니겠지? 아, 여기도 또 노란색이 있네요? 금인가? 오, 좀 노랗게 생겼어? 어 노래요? 노래요? 혹시 이거 금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 댓글 좀 한번 남겨주십시오. 뚝지집을 다 만들어줬는데 일단 물이 온도가 안정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야합니다 어, 우리가 기다릴 동안 우리 뚝지 친구 과연 길이는 몇 센치인지 참 궁금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센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지 친구는 10에서 20cm까지 큰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센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뚝지 친구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자 오오 이게, 와, 이 너무 큰데? 자, 일단, 도지 자, 가만 있어봐. 빨리 재줄게. 어, 여기가 세서, 어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, 18cm입니다. 어, 18cm요. 와, 거의 다큰 거네요. 너 2cm만 잘하면 다큰 거다. <웃음> 1위. 야이 주석 엄청 큰데? 와 진짜 크다 어항이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뚝지 친구들은 갈견이랑 피라미들이 있습니다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와있고요 우리 뚝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<웃음> 그리고 우리 뚝지 친구는 저기 머리를 박고 있네요 어두운 곳에 숨어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먹이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가 나와서 하지 않을까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여기 곤충이 한 마리 따랐습니다 어, 수생곤충인데이기한 마리 보이네요 이게 고 다슬기도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제 2cm만 자라면 우리 뚝지는 거의 최강 사이즈까지 자랄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